안녕하세요 여러분 록스입니다 자 반반의 유치원 공식 챕터 3의 출시 날짜가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언제냐 4일 뒤인 바로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야호! 모두 다같이 쉬면서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공식 채널에 나온 영상부터 보고 가시죠 자, 공식 3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다 벽화에 그려져 있는데 완전 귀엽게 전보조씨와 오피라워드 아기가 책상에 앉아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3? 맨 처음에 3이 뭐지? 이렇게 연결이 되었죠 23년 5월 5일에 스팀에 정식으로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발매가 됐을 때 여러분과 록스 저와 같이 함께 반반의 유치원 챕터 3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반반의 유치원 챕터 3와 함께 봐요 안녕